마스크는 필요한 입을 가며 정황히 착용해주시고, 내아나 저랑 성화는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은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n e w passengers, please cover your nose and mouth with your mask. 역은 잠실 송파구청역입니다.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. 성수, 신도림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이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n u m 서울대 연대 세 전임이 겸임교수. 일리3 치과로 가실 분은 시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. 이거 하니까 아빠 시골라. 출입문이 열립니다. 만나면 노동을 하고.